안녕하십니까 4월 1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뉴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감소와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JP모건, 시티그룹, 외스하고 모두 시장을 상의하는 실적을 발표하였고 JP모건 7%, 시티그룹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2월 0.2%로 감소한 이후 3월 들어 더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며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시사를 나타내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고 밝히자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준위원들의 추가 긴축 발언은 금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증시의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IBM, 넷플릭스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라 증시 반등 가능성을 감매 해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